BTS 뭐 BTS 기사는 맨날 또 맨날 맨날 뜨지 그 중에 정말 궁금해 할수 있는 BTS 네트워크에서 그룹 UK 36밀리언 파운 s 이게 파운드고 US돌러로는 50밀리언 파운가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면 500억이 좀 넘는 거 여기에 보면 According to Forbes Forbes 잡지 다 알죠? 매거진 Forbes 잡지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6월 기준으로 BTS가 h a estimated earnings of UK, 이 돈, 30 million p o u estimated는 대략, 대략이죠. 대략. 그 정도를 벌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멤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보면 또 making them the 47th highest paid celebrities in the world. 47번째로 많이 벌었다는데 여기에 이제 뭐 석유 재벌이나 회사 그런 사람들은 뺀 거예요. 이게 예, 그 사람들 다음은 뭐 택도 없죠. 여기 보면 전국, net worth. net worth라는 건 이제 자산.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걸 말하는 건데 20밀리언 200억이 좀 넘는데 생각보다는 그 인기에 비해선 그렇게 많이 번건 아니야 왜냐면 애쉬 로날도가 연봉하고 연봉보다 이제 더 다른 스폰서십을 더 많이 버니까 천억을 넘게 버는데 스포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돈이 제일 많이 붙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BTS 멤버 정도면 아마 돈을 나누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2천만 달러의 순 자산을 가진 한국 가수다. 라고 소개가 돼 있죠. 전정국. 전정국. 난 전신 것도 사실 며칠 전에 알았어. 솔직히 BTS 관심 없으니까. 그래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양 여자들을 그렇게 미치게 날뛰게 만드는 그런 건 너무 통쾌하고 멋있다. 대한민국의 이 소년들에게 그렇게 미치도록 날뛰면서 열광하는 이 서양 여자들을 봤을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고나 할까? 암튼 굉장히 통쾌한 건 사실이다. 데뷔 앨범 앨범이 아니라 영국은 앨범이죠. 딱 m a r k a n d w i l d u 한국어로 발매해서 그 앨범이 한국에했네위에처음드 차트 3위에 올랐고 2016년 한국에서 1위, album a l b 에 m 1위. 국 u m album album album 발매 b u m album album a l b 이제부터 영어 m 생 l 하고 이런 뉴스들은 album album a 자, 멤버 한명 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RM. 자, RM은 자 r m 방탄소년단의 BTS의 실력파 리더 RM이 리더네 예, 세븐틴 매거진이 보도한 대로 o r 워터 순자산이 2천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천만 달러 비슷하네 다 멤버들이 예, 비슷하겠지 그리고 130개 이상의 작곡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오, 최연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중 한명 야. 그러니까 한국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곡가들 중에 가장 어린 최연소 작곡가로 등록을 했네요 당연히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주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인터뷰 도중 밴드의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알레이 어, 리더네 자그 다음에 진 한번 볼게요 진. 진이 진 제일 나이가 맞나 보네 비슷한 순자산 2천만 돌로 200억이 좀 넘는 돈이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는 한 천억 벌었을 것같아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나누는 게 많겠네 정규 아이돌 활동과 함께 진종호구나. 아, 그래서 진이야. 그의 형과 함께 한국 서울에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 야 똑똑하네. 어? 장사를 해야지. 어, 그렇지. 인기가 영화라는 건 없으니까. 물론 올해는 가겠지만. 한국 드라마나영화에 배우 김석진. 어, 그래서 이거 끝을 따서 김석진.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기에 또 예, 재주가 있는 진이고. 슈가. 재산은 다 2천만 떨르고. 슈가도 작곡을 하네. 100개가 넘는 크레딧을 더했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네요. 슈가에 대한 건 가장 짧게 있고, 호프 이거 희망이겠네. 2,200만 달러, 어 200만 달러 가더 많이. 호프 이 친구가 제일 부자네요. 예, 그 정도로 추정되는 j 호홉 2010조로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부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2018년 힙합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 어,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솔로 프로젝트로 돈을 많이 벌었구나. 어, 이 호프라는 친구가 제일 부자네요. 결국은 그다음에 지민 메인 댄서 지민 다른 멤버들과 함께 2천만 돌로 똑같아요. 200억이 좀 넘는 인기 솔로곡, 솔로곡들이 다 있네요. 예전에 그 빅뱅, 네, 걔네들처럼. 푸노스, 누가 알겠는가? 지민의 솔로 믹스테이비 2021년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올해 또 다른 솔로 앨범을낼 수도 있다. V! 이 친구도 2천만 돌로가 조금 넘고 한국 드라마 하랑에서 조연을 맡으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시내의 전사? 청춘? 이건 뭘만하지모르겠네 나는. 어쨌든 2018년 첫 솔로곡 풍경 후에 박서준은 알아. 박서준은 이태원 플러스 이건 나도 봤어. 여기서 OST, Sweet Night t r i b u 솔로곡들을 꽤 많이 발매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최신 솔로곡 Snow Flower 눈꽃을 발표했다. 자, 정국이 또 나오는데 황금막내 골든막내라는 한국말을 쓰죠. 골든막내 2천만 달러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했는데 포프 이 친구가 200만 달러 정도가 더 많다. 약뭐2 0몇덕 정도가 더 많다. 인기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인기는 만지거나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거 입거나 그런 것은 즉시 힘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 전국은 또 BTS의 공동 기숙사 같이 사는 집 거기와 가까운 서울 이태원에 있는 아파트를 700만 돌러가 조금 넘는 가격에 샀다. 그러니까 7 0몇덕 되겠죠. 7 0 억. 야, 우리는 언제 이런 집을 사볼까요? 죽기 전에. 자 수익에서 세계 뮤지션 가운데 2위입니다 2위 1위는 아니에요 1위가 그럼 누구냐? BTS보다 더 많이 번이 1위는 역시 아직은 이기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BTS보다 돈을 더 많이 번 뮤지션은 그 수입을 보면 2등인 BTS의 5천만 달러보다 3배가 넘는 1억 7천만 달러 야, 1 2 차가 크죠 이들은 뭐냐면 바로 메탈리카입니다 메탈리카 1983년도부터 앨범을내서 지금까지 전설이잖아요 전설 메탈리카는 살아있는 전설 전 세계 최고의 밴드 이 메탈리카를 제외하고는 1위란 말이죠 1위 메탈리카를 제외한 1위 대단한 겁니다 정말 4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밴드로 군림하고 있는 메탈리카를 빼고는 1위에요 1위 메탈리카를 잘모르시는 분들은 야 BTS 보다 그렇게 3배나 더 많이 번 대단한 밴드가 있어 뮤지션이 있어 이렇게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BTS가 메탈리카를 제외하고 1등! 그 어느 뮤지션보다 제일 많이 벌었다는 거에 더 놀랍니다! 데뷔한 지몇년 되지도 않았으 대한민국의 소년들이 세계 최고의 밴드로 40년을 지배한 메탈리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 뮤지션이란 말이죠, 세계에서! 빨리 이놈의 코로나 좀 끝나서 BTS가 대한민국 소년의 파워를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떨쳤으면 좋겠고 우리 런던 한량 밴드도 내년에는 좀 먹고 살자! 이놈의 코로나! 다음 BTS 소식은 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루드하냐? 무례하다 뭐 그런 뜻이죠. BTS 중에서 누가 가장 무례한가? 또 반대로 누가 가장 친절한가? 영국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다음엔 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직 감사합니다. 꿀 채널?